I don't know. 불수재선이 짐사생지업패로다 진수육적고로 복탁취즉 극신극고하고 신배일승고로 혹생인도즉 불전푸루루다 음력행득 인신이나 정시부루 말세니 오통제라 시수과연아 수연이나 연을 반성하여 아래 출가하여 수지응기하고 작대 법복하 이출진지 경로하고 합무루지 묘법하며 여용특수요 사후고산이라 기수묘지리는 불가승언이니라 인류고금이 언적 법무하이하며 이유지언적 도무성세니 수제불신나 불순불교즉 하이기며 종치말세나 공행불교즉하상일이요오로세조이 은하사대하여 양의하야 지병설략하노니, 구겨불복은 비의구야며, 우여선도하여 도인선도하노니, 은이불행은 비도과야라, 자리이니, 업계 구족하니, 야가 구주라도 갱무소이기라 자금 이후로 아제제자전전행지즉 열애법신이 상주이 불멸야라 하시니 약지여 시리즉 난 한자 풀수도 언정 하완우 말세야리요풍망하노니 여수은 결렬 지지하고 개특달 지회하야 진사재연하고 재거전도하며 진실 위생사대사하야, 어조사 공간상에 의선참구하야, 이대오로 위책하고 절막작경이 되굴리어다, 유사말 훈에 거성시요하야, 마강법약하고 인다사치하야 성인자소하고 대인자다하며 지혜자과하고 부치자 중하야 잡을 수도하고 영뇌타인하나니 범유장도 지연을 언지불지니라 공여창로고로 아이관견으로 찬성신문하여 영여경책하노니 여수신지아야 무일가위를 지도, 지도, 하노라, 우심, 부락, 증, 교만, 이요 지의, 무수, 장, 가 인, 이로다, 공복, 고, 심, 여, 아, 우, 유 무, 지, 방, 일, 사, 천, 원, 이로다, 사, 엄, 마, 어, 금, 수, 청, 아, 성교윤장 고풀무 이로다 선도 무인 수여 도리요 장류 낙치고 전신이니라 기이름 여름미시을 철막수용이요다 자중경종으로 지 신이 비도인 우의 공력 다중이라 영내방생은 손에 무궁이여는 높이공이 이하라도 산불연야온 황살 타명이 활기를 해가 은지, 의옷황지장 유수원이 기 은지, 은염 은지, 은요 은지, 미식 은지, 은중은손은요 반합 소식 은지, 시경이 적음이라 금생지은명은하며 적수도 연한 손이라 재근 목과 위기장하고 속낙초의 자색신이여다 야학청 위발려하고 구잠유고 도잔년이여다 기이는 자제를 흘리나고 담물을 맞고 하다 잠두고 상해 담업이 제초요 육도 운중에 행단이 거순이라 감탐은 능방선도요 자신은 비러 악경이니라 여유비 내구거리여듯 수제궁비비라도 무인석하라 내 무일물래요 거역공수거라 자제도무연지여든다물래요하심일리요만반장불거요 유유업수신이라 삼일수심은 천재부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삼도고본인나기요지시다생탐매정의로다 아불르요 생리조건을, 여하축적 장무명고 기삼은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도 이어다 신불경동 즉 식난성정이요 구무다언 즉 전우성계니 실사 지화무늬. 고종일이요 진심파정 원부동하고 묵자무암 철왕래여다 적적요요 무일사하니 단간심불 자기의여다 기사는 단진 선우하고 막결 사붕하라, 조지장식에 필택기리미요 인지구하게 내 선사우니, 백님 목적 기지야 안하고, 선사우죽 키학야군이라 고로승사선우를 여 부모하고 원리하고를 사원간이라 아무호붕지개어니분기초지물이요 송리지갈은 지경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니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을 고르는 삭삭진 이여다 주지경행 수선우하야 진심결태 거형진 이여다 형진소진 동천로 하면 존보 불리 두 조관하리라. 기운는 제삼경외에 불허수면이여다. 관겁장도는 수마막대니 이 육식 중에 성성기의이 불매하며 사위의 내에 밀밀 사가니여다 일생을 공과하면 만겁을 주환이니 이나상 풍처에 유의도 자성하나니 범유하심자는 만복이자 귀의니라 교만진중 장판냐요 아인산상 장무명이로다 경탑불하 용종도 하면 경화신음 한불궁이니라 기칠은 견제색이어든필수정념대지여다 배신지기는 무과여색이요장도지부는 막급하제니라 시고로불수 기유라사 언금지세가사대 안도여세기여던 여견우사하고 신임금목이여던 등심목석이라 하시니 수거함실이나 여대대빈하고 은현동시하며 내외마이여다 심정즉 선신이 피로하고 연색즉 재천이 불용하나니 신필호즉 순한처이 무난이요 전불용즉 내 한방이 불안이니라 이옥여망인 옥세요 정행타불 서변대니라세구희복고천종이요 선상생년 낭만반이여다 기파른 왁교세속하야 영타중질이여다 이심중의 왈, 자문이요, 불연세속 가 출간이라, 기능하래위인세연이, 부하백으로 결당유리요, 해연세속은 위도철이니, 도철은 유래로 비도심이라 인정이 노후하며 도심손이 냉각인정영풀곤이라 약육불부출가지 인데수양명산 긍묘지호대 일의 일발로 절 인정하고, 기포에 무심하며, 도자군이라, 위타위기수미선이나계시윤회생사이니니 번입송풍나월하야, 장관무루조사선이여다, 기구는 물설타인 화실이여다. 숨은 섬낙이나 신무동념이니. 무덕이 빛 차는 시로 참괴요 유구이몽. 수설타인과 하라 종기필 손신이니라 양문의 인원이여든 여회 부모성하라 금조의 수설타인과 나이 일에 배두 누나군이라 수연이나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기회장예에 하우하히리요 종조난설 인창단타가 경여온집 낙수면이여다 여차추가도 수시라 비로삼계출두 난나리라 기십은 거중중하야 필상평등이여다 아래 사치는 법계평등이니 야규친소면 신불평등이라 수부출가나 바덕지우리오 심중의 양부증의 지치사하며 신상의 나유 고락지 성세리요 평등성중의 국비차요 대원경상의 절친손이라 담도출물을 증의 소전이요 육도승강은 진소업박이니라 계심평등하면 본무치사니 양무치사인된 생사하유리요 육성무상보리도인데야유상회 평등시 자교친소증에게하며 도가원에 업가시 말이라 주인공하여 친도함이 당여맹구우목이어는 일생이기학관대 불수해태우. 난봉이라 자생에 실각하면 망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게 법하여 일신근수이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여 환도중생이여다아직본원을 비. 도출생사대라 영내부위, 중생야니, 아이고, 여자무시, 이래로, 지우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사광원함이, 방 o 부모 신통 지려가며 자제방편 직원으로 소기 홍도 지지즈파야 광도 요간지 미륜이여다 군불경과 총상지불제조가 진시서기래 동아범부일 니라 비기장부라, 여역이니 단불위야원정, 비불릉야니라, 고월도불원이니라, 인자원이라 하며, 운하욕이니며 사인이지으라 하시니, 성제라, 시연, 야, 여, 양, 는, 신, 심, 불, 태 즉, 수, 불, 견, 성, 성, 불, 일, 이, 요, 아, 금, 의 증, 명, 삼, 보, 하 고, 일, 개, 여, 하, 노, 니, 지, 비, 고, 범, 즉, 생, 함, 지, 옥, 하, 리, 니, 가불신여며 가불신녀아 복도승침체노상이요 그모줄모종령광이로다구명구리여조 정불과 재미륜이여다. 금생약 불종사하면 우세당여 안만다니니라